뭐 못생긴 놈다 죽여버리고 싶다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<웃음> 말을 해봐 말을 형기야. 이렇게 영화 현장에서만 일을 하다가 이제, 이제 학교에 오게 됐는데요. 올 때부터 이제 자기 소개를 하고 또 지금 저희가 찍어놓은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부끄럽다고 해야 될까요? 그외 연기자들 가면을 씌우고 어 조악한 소품 설정에 떡볶이는 감에 들가지도않는데 계속 이렇게 액팅을 시키고 왜 그랬을까? 그거에 반해서 또 약간 더더 더 뭔가 내가 잘 해봐야겠다라는 되 약간 긴장감이 더 들더라고요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연기, 연기 표정이 나쁘지 않던데? <웃음> 저기 혹시 시나리오가 먼저 나오고 카메라가 나중에 시켜진 건가요? 만들고 앞에 나와서 얘기할 때는 역사스럽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진지하게 얘기하시니까 <웃음> <웃음> 어떤 분인지 더 <웃음> 영화학과 졸업하고 촬영부 활동하다가 당장 그 영화를 찍고 싶다는 생각에 아카데미를 이루어습니다 대학교 때보다 되게 영화들이 다양한 게 많고 그리고 현장이나 경험들이 많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다양한 영화를 많이 본것 같아요. 약속적인 네. 그를을 그 이해하기도 했는데 친구가 처음 가는 친구였는데 굉장히 사을이잘 어울리더라고요. 그래서 같이 보면 좋게좀 영화를 더 진지하게 열심히 해보고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. 영화 본다는 게 이제 친구가 다는걸이 5분 안에서도 과제물 안에서도 비교해 줘서 감사합니다. 아주 즐겁게 봤습니다. 어, 되게 빡센 대학교 1학년 같다는 생각을 나이가 많아서 체력이 좀 떨리네요. 네. <웃음> 이제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좀 그래도 영화인처럼 영화처럼 나오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어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되게 저보다 나이가 꽤 어린 것 같지만 거의 제가 누나같이 대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은저는해안이니 해안입니다 해안 태안이 네. 어떤 단어인지 이 알았어요 팀이잖아요. 한 사람이 하는 게제 머릿속에 마음대로 다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친구와 같이 조율을 하는 건데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것 같아요. 그냥 <웃음> 전화, 친구나 그냥 독자적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.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둘다 이제 연출이라서 서로를 좀더 이제 배려하고 이제 이해해. 를 해주는 게큰거 같습니다. 너무 노골적인 얘기하고 있어가 아, 주제, 주제가 뭐예요? 저희 경멸이라고 해요. 경멸에 어떻게 뭘 주제로 삼을지 그러니까 세부 주제로 삼을지 결정했어요. 그러면은 계속 그런 초점이 나와 10개 조 중에서 가장 파트너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조금 아직까지는 서로 되게 존중하고 서로의 의견 받아주면서 최대한의 교집합을 찾아서 <웃음> 저희 조는 그 자긍심에 대한 주제였고요 남자가 가진 성에 대한 자긍심 약간 좀 야한 내용이서 그렇다고 뭐 약간 안 좋은 영화는 아니고 예, 훌륭한 영화인데 그래서 저희끼리 너무 묻고 있었습니다. 일단 호흡이 너무 잘 맞고요. 네. 너무 행복합니다. <웃음> 아, 아카데미 들어오기 전에는 뭐 거의 다 뭔가 차이가 많이 나는 선배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만 있어서 이렇게 제 생각을 자유롭게 주고받을 경험이 좀 부족했었는데, 제가 드는 생각을 이렇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주고받을 수 있고, 이렇게 그런 동기들을 만나게 된것 같아서, 저한테는 중요한 경험이고 큰 자산인 것 같아요. 다 나는 형의 네. 근데 답변도 좀. 근데 좀아셨어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다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대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대해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본인들이 사전을 찾는 표피적 의미가 행동이나 성질이 너절하고 더럽다는 뜻에만 의존했다는 거야. 자, <웃음> <웃음> 이게 여러 동영상이나 어, <웃음> 어, <웃음> 뭐 이런 것들을 음, 콜라주 하라는 거였지. 뭐 리플레시 영화 한편 갖고 사운드나. 그 캠포나 재밌는 어, 나머지 배우들이 좀 어색해서 그렇지 내가 부트캠프 할때 보여준 애정이 이렇게 비꼬아서 나를 어.. 이런 식으로 현했다는 어, <웃음> <이런 식으로 해달라고. 웃음> <웃음> <웃음> 야, 야. 야. 병멸의 그 실체가 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더 한번 이렇게 보여줄 수 있었으면이라는 생각이거든요. 뭐, 크리틱은 그것도 사실 애정이 없으면 힘들잖아요. 왜냐면 외부에서 뭐 크리틱을 받는다 치면은 어느 순간 뭐 <웃음> 그렇지만 한 순간 아 내가 너무 심하게서 해이 사람을 상처 입히거나 아니면 후에 같이 일하거나 작업하거나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이 막 섞이게 되어 있잖아요. 근데 여기서는 뭐 순수하게 그냥 그보다는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 같고. 네, 자, 어 일단 그 그렇게 스포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게막그 오늘 팀이 짜진 이후로 지금 계속 시나리오 회의를 했고 보통 영어로 틱터 보면 장소가 되게 좋은 곳을 발견해서 거기서부터 뭐 아이디어나 시나리오를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.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장소를 돌아봤는데, 그냥 죽게 돌아다녔어요. 남매 그 사이에 하이트. 이트 내용은 계속 회의를 해서 하다가 나와서 배우분들한테 시나리오도 드리고 했었는데,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닌 거 같아서 밤 열두 시에 다시 엎었어요 엎고 새로 해서 나심이랑 표현을 묶어 봤는데 남자는 거지예요 미인이 적은 게다 이렇게 얘기를 막 짜다 보면은 한 가지 주제는 맞는데 나머지 한 가지 주제가 없거나 계속 이런 인식이 반복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제를 좀 맞출까 그래서 그래서 얘기 중이고요. <웃음> 좀되6시 생각보다 그림이 이렇게 나와서 오! 왜? 저희는 이제 이제 막 이제 편집 시작하려고 하니까 우리 다도못자 가지고 말이 오늘 다음 다 바로 다끝낼수 있을지 너대한 제대로 할 같아. 내가 봤을 때는 그 테이블 식당 시 같은 경우는 오케가 아닌가 싶네요. 적당히 오케이를 내려야 할 거예요. 그 배우분들이 로봇 같아요. 연출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리모컨으로 움직여지는 로봇. 로봇?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제 모습을 어, 보이고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좀 거의 처음이어서요. 좀 많이 부끄러웠죠? <웃음> 어. 처음 발상이나 이런 걸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영화로 이렇게 화면으로 전달을 할때이 조그만 사이즈 롱하고 프레임 이렇게 해놓고서 전달되었다라고 생각한 게 저는... 3종! <웃음> 자, 생지 않아도 됩니다. 영화 하시는 분들이랑 그 드시시는 분들은 개성이 굉장히 뚜렷하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트러블이 있거나 그럴 줄 아는, 알았는데, 관계에서 그런 게 보이지 않고, 그리고 너무 같이 하는 걸 좋아하고, 즐기고,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 같아서, 앞으로도 좋았으면 좋겠어요. 어, 일단, 동기들이 다양한, 다양한 것 같거든요. 개성 같은 게 다양하니까, 서로 자극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되게 좋은 인연으로 아카데미를 졸업 다 하고 나서도 계속 그런 인연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 생각, 예, 그러, 예 그렇습니다. 예.